여기서는 네. 이거 침팬지 유인원이 음. 어떻게 했냐 그녀의 아 그의 그 여자가 그의 감정에 호소한 것을 했고 뭐 이미지, 네. 터치 여기서는 그 뭐지 라이 사람의 감정에 약간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.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어서 약간 유인원이 사람의 감정에 공감한다 이런 맥락으로 갈것 같은데 명백한 네. 네. 어머처럼 행동한다 커뮤지 네. 네. 영감 도움 뭐지 이게? 영감을 주는 게 였나? 어쨌든 1번 커리지 네. 의미날것 같은데 어. 말로 표현을 부탁했어요 어그 다음에 인내 인내 이건 네, 백판이고 t 네. 스트레인트 네. 이거 제한 네. 이것도 편중 c o m p a s 단어로 부르겠고 i n 시스 n s 일관성 없게 이것 전혀 네. 관련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일사 중에서 네, 네.